저희 경찰들로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으면 같이 묵묵히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가면 꼭있어 도대체가 이 사람은 잠을 언제 자나 정말 열심히 해 우리 편이 없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족들 대변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이지만 열 사람이 꾸는 꿈은 이미 현실입니다. 여러분. 말이요 막걸리요 이 새끼는 개새끼 들병 환자입니까? 민원실도못 가요 우리는. 여기로 앞으로 가야 돼. 빠져지 너희들이 말하는 보상 배상 받고 떨어져라 그랬어야 되지 가슴 아픈 사람들한테. <목소리도> 아, 국회의원 오케이. 국회의원을 오케이. 국회의원을 <목소리도> 국회의원을 잠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를 옆쪽에 를 2학년 1반 고 김수진 학생의 아빠 김종기 아, 아버님 약속이라고 웃으면서 이석발이 끝나고 나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 앞에서 선발하대신 분들의 백승연 학생의 엄마, 김현실, 이제 구보연 학생의 엄마, 김병희님 서동진 학생의 엄마. 분노. 그다음에는 좌절이었죠. 좌절은 어떤 거냐면, 야 우리나라 이것밖에 안 되나? 가족분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대시하는 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노가 굉장히 강했죠.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호주민은 guardian for the w e a u t l i n very fierce l i o o r the p o w e l o p p s s i e o r t i h e o e 변 싹 빼고 구두를 신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고 뭔가 모르게 좀 아우라가 좀 넘친다고 해야 되는데 진짜 변호사 맞아?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노숙자라고 정말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가족 회의할 때 뭔가 준비를 하고 가족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수업을 친다면 정말 괜찮은 교수님같이 되게 열정이 있었어요 가족분들이 경황이 없으시고 하니까 기자회견이나 연설문에 도움을 많이 드렸고요 기자회견을 거의 매일 하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밤에도 제가 돈 벌기 위한 소송 서면도 써야 됐고 밤에 못 자죠 그리고 맨날 노트북 펼쳐놓고 밤늦게까지 나는 어떤 사람을 살까 살, 살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뭐냐 그러면 남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죽,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이제 역사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전염병 환자입니까? 민원실도못 가요, 우리는! 우리는 대통령한테 민원도 못 제기해요, 우리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가 무슨 법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 굉장잘 절식했어요. 정말 우리 편인 사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정말 세월호만 바라보고 할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게 박주민이라는 생각 해서 박주민 의원한테 저희가 가족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편이 없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아, 후반이 필요하니다 기여 1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선거를 치른다는 거꼭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렇지만 저는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Yo. General election last year was kind of a turning point. It was a kind of war between a n c s a n g regime versus new era. and also democracy and pseudo-democracy. President Park Geun-hye was so powerful, so popular among conservative people. And all the press, broadcasters, and um, law enforcement agencies, intelligence agencies, all cooperated with each other. We spoke out that uh, we will win, we will win. But in deep part of our hearts, we, we had a doubt. 그러니까 이그 소식 전까지는 아마 좀다 정리가 될것 같다라고 했더니 명함을 돌리면 은평 시민분들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음.. 예..누구니?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남으시죠? 네. 어, 정말. 자,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 없 빨리 기자분들. 젊은 분들이 자기 아는 친척, 뭐, 이모, 삼촌, 뭐, 은평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20통 이상 전화를 받았다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 내가 당신은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한테 뭘 부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 인권변호사, 꽉주민 후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건 여러분,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이지만, 열 사람이 꾸는 꿈은 이미 현실입니다. 여러분. <웃음> 그동안 많은 복을 짓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 목걸이는 저희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잃은 엄마들이 직접 만든 목걸이인데요. <웃음> <웃음> <웃음> 얼굴이 안 나오잖아.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슬프지만 밥 꼬박꼬박 잘 먹고 있습니다 저 아침도 먹었고요 전민시민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밥잘 먹을 겁니다 저는 힘을 낼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김관홍 잠수사님이 절실하셨던 그 문제들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국정은 퇴직자들에게 골프장을 이용해라 제가 어, 거기 줄어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지 비정규직의 좋은 짓입니다 잘 되면 좋습니다 실험에간 다음에 집이 네. 이런 사실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1 6 차례.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주인 분야 리더러 팀 박진서라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에 박주민 의원 꿈이 뭐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이었나요? 좀 자랑으로 삼는 사건이 있다면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2 0 1 0년도까지 무조건 처벌됐어요. 밤에 집회를. 근근데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가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 보면 정치에 대한 효오가굉 크고요. 그중에 핵심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굉장히 특권을 받고 있고 부패했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어 또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명사예요. 입당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와 시민 사이의 벽을 없애겠다. 문턱을 낮추겠다. 그래서 쉽게 아 양쪽을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뭐 여러 가지예요. 하나만 얘기하라고면 괴롭죠 저 같은 욕심쟁이한테. 지금은 일단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본회의 상정되게 돼 있으니까 그게 별탈없이 통과되는 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뭐 국민소환제 같이 제가 좀발의했고 여론을 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법이 좀 통과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인하 이런 것들. 국회의원도 리콜하자 국민소환제 개헌으로 민주주의 전진한다. 지금만안 돼. 지은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은 돼. 20대 유권자 수가요. 전체 유권자 중에 15.9%예요. 15.9%. 그런데 20대 의원이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음. OECD 국가 중에서 19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음. 창피한 일이죠. 그러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감하는 때가 사춘기 청소년기예요 네. 그때 민주주의가 몸에 체화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때로는 이제 여기서 다 관철시키고 싶지만 조금 후퇴한. 네 시작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법일고 주는 남자 박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소환 투표를 실시해서 어, 국회의원들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되면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목소리> 엘지하는 김 김밥. 오늘 저녁도 그럴걸요? You can say that he's a kind of maverick. He does not wear national assembly badge. Sometimes he carry his his very old bag, and in the bag he carried blanket. Also, he did not care about his appearance, his looking. Um, <laughs> He looked like a beggar, <laughs> but that kind of unique style, unique, different way of talking and, and behavior is new and fresh to many other people in Korea, especially young people. 이걸 딱 나눠주고 하라 그래요. 혼자 힘들지. 최악의 상태였죠, 그때는. 어? 지금은 한가 예, 댁에 또 희망이 보이고요. 복정은 자료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명령을 하면 볼 수가 있는 게. 오늘은 청와대를 들어가고요. 서울 가족분들 대통령이 보자고 초청을 해가지고 대통령님도 좋은 대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기억하고 있습니다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중화대는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도대체 왜 그런 어처구 사고가 일어났던 것인지. 주 7일이 경과함에 따라 국회법 제85조의 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구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혀